삼성공검달길 가는 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성각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쁘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. 왔다는 배달 길리의 성전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삼성궁을 찾았습니다. 삼성궁은 우리의 조상이신 환인, 환웅, 당군의 세 들어왔지. 어르신을 모시는. 천재를 올리는 재단입니다. 이곳은 한 사람의 배달결의 성전을 만들기 위한 오랜 각고의 노력에 어하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 옛날 고조선에 단군 성전을 모셔놓은 듯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모든 것의 바탕은 3일신고가 되었고, 우리의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과 이화세계의 바탕을 한 삼성궁 청학동에 있습니다. 한풀 선사께서 생생을 읽은 곳입니다.